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운영궁의 해령제자입니다. 네, 네. 오늘 그두 분의 사주를 가져왔는데, 어, 한번 봐주세요. 네. 네 두분다 남자분이시고, 남자? 네. 한번 어, 먼저 보, 말씀드릴게요. 두 분의 궁합은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남자끼리 궁합? 네, <웃음> 남자끼리 궁합인데 나이 음... 차이가 <웃음> 엄청 나는데요. 어, 아빠와 그런... 아들인가? 네, 연인과 말고 좀 포괄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아, 전체적으로 네, 네, 네네. 누구를 중심으로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어, 네, 일단은 일단은 포괄적으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분다 여쭤볼 거라서. 음. 아버지는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아, 네. 음, 심성이 따뜻하고, 음,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음. 포용력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음, 음. 그 여기, 요 이제, 서른여섯 살, 요 사람은 할미가 보기엔 아주 깐지다. 깐지? 깐지다. 그게 뭐, 뭘까요? 깐지다가 뭘까요? 어, 끼돌이. 아, 끼가 많다. 응. 아, 네. 끼돌이. 끼돌이로 보여지고, 어, 아주 그냥. 사방팔방 그냥 막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보여서요. 아, 네, 네네네. 끼를 부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란 말씀. 그렇지. 아. 음, 그렇지. 어. 음. 이, 어, 남자분과 이, 이두 분은, 어, 좀이 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연인간의 궁합 말고 뭔가 어떤 그런 아. 인간과의 합 인간 대 인간끼리. 어, 예, 어떨까요?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예. 그런데 요 둘이를 보니까 요 남자 분니 이제 이 아버지가 어. 이 아버지라고 할게요. 이 남자 이제 이 나이 많은 남자가 요 젊은 남자를 보면은 꼭 자기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다 그래요. 아그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 젊은 남자 그렇지 응, 어. 아버지가 젊은 남자를 보면 꼭내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이끌어 주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오고 어. 어, 지금 얘는 지금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주 그냥 망하지같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아막 날뛰고 다녀 그렇지 <웃음> 그렇지 응. 어. 그래서 얘를 내가 좀 어, 내가 다 살아온 세월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가 좀 데리고 이렇게 잘 이끌어주면 얘가 참잘될수 있는 애기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걸로 보여져요 아. 네. 그 이, 이 남자분이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분이 젊은 남자분한테 어떤 애정이 좀 있나요? 아니면 좀 어떤가요? 지금 바라보는 어, 알아보는... 있는 걸로 보여져요. 아, 지금은요. 예예예 어... 예, 예, 예, 예. 그 그러면은 전에는 뭐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전에 개... 쭉 그냥 쭉 계속 그랬는지. 네. 어, 과거에는 어땠는지. 네. 예. 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다. 그냥 좀. 어좀 나대는 애가 있네 이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네. 어떤 계기로 이 남자를 내 눈에 넣었다 그래요? 아그 계기는 혹시 뭘 그거까지 보이실까요? 음그 계기가 지금 저한테 보여지는 거는 뭔가 같이 뭐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예. 같이 무언가를 한다. 예예예예예예예. 이게 예, 예, 어. 예, 예, 예, 예, 예.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하여튼 같이 뭐를 하세요. 음. 같이 음. 둘이가 그러니까 만난 거지. 아, 만났다. 네. 아, 네네네. 네네네. 어, 네네네. 만나기도 했어요. 네네네네네. 네. 네네네. 그러면은 선생님 그 아까 뭐좀잘 키우고 싶다라고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럼 두 분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궁합은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젊은 남자 분도 마음이 이 사람이 망아지 같다 했잖아요 할머니께서 네. 맑아요 맑아요 네. 네 철이 없을 뿐이지 아네어 그래서 뭐가 이제 사람이 막 깨를 부리고 막 장깨를 부리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이 가는대로 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아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맑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하다고 볼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 이 아버지 눈에 다 보여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어른의 눈에는 그렇지. 근데이 사람이 좀 통찰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아버님이.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내 눈에 보여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다 읽고 계셔. 음. 예. 어. 예, 이분이 굉장히 그그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마음 그릇이. 아 네. 예. 어, 그러면은 뭐이 사람을 뭐이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하거나 이 사람을 많이 같이 끌고 갔을 때. 뭐 괜찮다는 말씀? 시너지가 있죠 아. 예, 그래서 이 젊은 분도 이 아버지의 말씀을 좀 이렇게 흘려듣지 않고 아나 정말로 나를 생각해 주셔서 하는 말씀이라는 걸또이 사람이 아는 것 같아요 음. 예,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예. 그러면은 반대로 그럼 이 젊은 사람은 그 나이 든 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내가 봤을 때는 좀 존경하는 것 같은데. 아 존경을. 음... 예 멋지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음... 예 좋은 마음이 더 많아요. 나쁜 마음은 거의 없어요. 네. 예. 그렇다면 이두 분이 예어좀더 이제 말씀드리면 한 식구가 된다면. 어, 식구가 된다면. 아니요, 어떨까요? 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뭔가 같이 도모했을 때는 좋을 수 있는데. 가족이 뭐? 된다. 아, 마이 가족이 된다. 어. 이제 가족이 되면은, 예, 지금은 이제 좋은 요런 감정이 있지만은, 막상 가족, 가족이 되면 이 아버지가, 이 남자의 자손을 좀 많이 이래라 저래라 코치 할 걸로 보여지고 네. 그게 이제 이 남자 자손은 어쩌 때는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가족이 돼서 더 그런 거지. 음. 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게 할미 눈에 보이니까 네. 서로가 조금씩 이제 양보를 해야지 아버지는 조금 덜 간섭하고 네. 어, 젊은 아가는 이제 좀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좀 하고 음. 어,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관계지. 그러면 두 분이 가족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가족이 가 저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아, 두, 분, 그 중립, 두 분이 이제 가족이 될 가능성이? 예, 예, 예, 예. 음, 뭐, 좀, 뭐, 서로. 왜냐하면 두 분이 서로가 어, 생각하는 마음이 나쁘지가 않고, 음. 예, 좀 아버지도 이 남자분을 좀잘 이끌어 가보고 싶다, 어,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음. 예, 예, 예, 예, 예.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두분 누굴 궁금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나이드신 분은 그 개그맨 이용식 씨라고 혹시 아시니까요 선생님. 약간 뚱뚱하시고, 예예. 예. 예, 예. 안경 끼고. 아 그, 그리고 그 젊은 분은 원혁이라는 뮤지컬 가수인데 아 이두 분이 어떤 관계냐면 그 이용식 씨따님의 남자친구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남자친구와 그 딸의 남자친구와 이런 관계인데 이 둘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은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은 선생님 말씀처럼 가족이 허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방송에서 비추셨을 때는 반대했어요이남자분들 반대? 네 그러니까 결혼은 안 된다 아 이경식씨가? 네 아... 그래서 조금 이 둘의 궁합이 어떨지 궁금해서. 아, 정말로 결혼을 할는지 보려면은 사실은 이 원혁 씨가 만나는 그 여자분을 갖고 오면 더 정확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은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예였구나. 네, 뭐, 네, 뭐 예... 사진은 있는데 뭐뭐 뭐 보여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할까요? 사진이요? 네, 따님의 사진은 있어요. 어, 한번 볼까요? 네. 음. 이렇게 생겼어. 딸이. 어, 무슨 이게 생겼구나. 네. 아버지랑 좀 다른 느낌이죠? <웃음> 네. 어. 음. 그래서 이제 같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용식 씨는 뭔가 근데 둘이 결혼하고 싶어 하네. 어,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결혼하고 싶어 해요. 둘이 되게 좋아한다. 어. 맞습니다. 음. 근데 자식이기는 아빠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런 걸 많이 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둘이가 가족이 됐을 때 장면을 좀 상세하게, 생생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는 조금 뿌옇게 느껴지거든요. 음, 근데 예. 되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어. 아. 예, 그래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음. 예. 그러면 가족, 근데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거든요. 이용식 씨가. 예.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이제 같은 연예인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연예인? 예 연예인에 대해서 연예인 사위를 별로 안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 아그냥니까 어떤지 예, 아, 아, 어떤지 아니까. 그냥 아, 내딸은 일반인한테 시집을 보내고 싶었다. 막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고. 아, 예, 왜냐면 본인이 이제 연예계에 한평생 계셨잖아요. 네. 계시면서 뭐 쓴맛, 담맛다 봤다라고 하시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리고 또 원역 씨가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망아지라고 할머니께서 표현하셨지만 좀 약간 철없게 보이셨나 봐. 아, 어, 어, 보이는 어. 게. 어. 선배님. <웃음> 여기저기 막 끼, 그러니까 끼 끼쟁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어, 어, 어, 막 끼부리고 다니고. 근데 뮤지컬 배우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 뮤지컬 네. 가수라고 하니까 이해가 된다. 음. 그, 예. 그래서 조금 반대. 네, 반대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딱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아마 만나서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해보다 네. 보니까 이 친구가 생각보다 좀 마음이 깊은 친구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좀 뚜렷한 사람이었고 이랬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아 얘를 좀 끌어줘야 되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바꾸신 상태예요. 아, 네. 오히려 이제는. 네네네. 네, 네, 네. 사실상 자식을 못 이긴 건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옛날보다는 마음이 많이 돌아섰다고 보셔야 되죠 사실은 네. 어, 예. 그러면은 둘이 잘.. 잘 이두 분이 잘될 가능성이 높죠 높죠 겁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음. 높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조금 피트가 조금 바, 벗어나긴 했는데 그 따님이랑 그런 이 원혁씨랑 그냥 사진만 보시고 음, 음, 그냥 음, 음, 좀 음. 자세하게는 사실 사주를 모르니까 음. 그냥 대강 보신다면 어좀 어, 둘이 잘살수 있을까요? 아, 이분이 원혁 응. 씨예요. 네. 어, 그니까 기생이 많네그그 그 남자친구 지금의 남자친구와 만약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좀 결혼 생활이 잘 이루어질지. 예, 예. 어, 잘, 하시겠네요. 이 남자분이 그래도 막, 막 끼쟁이다라고 하셨지만은, 이, 여기저기 막 끼를 부리고 다니는 음. 스타일은 아니야. 필요 없이 여자들을 뭐 후린다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해바라기 같은 면이 있어요. 음. 이 남자분이. 네네. 그리고 이 여자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어, 지금요? 네. 예. 어, 네네. 예. 그래서, 어, 결혼하시면, 살... 네, 잘 사실 것 같아요. 음... 네, 100년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음...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가족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가족이 된다면 또, 이제 순탄 순탄하죠 이영식 씨가 많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네 어... 가족이 이미 지금 그런 마음을 잡으셨다고 보여지고 어... 결혼까지 해버리면 더 이끌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시작되고 원혁 씨가 그거에서 조금 아 저렇게까지 간섭을 하시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음... 어...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을까요? 그니까 서로가 좀 자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줘야죠. 너무 이제 이용식 씨는 욕심을 막 너무 내지 말고 사위한테 또 사위는 아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나를를생각해서 해주시는 거니까 어, 내가 좀더 신뢰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는 거고 아, 어, 서로를 좀 어. 이해하는 그렇죠, 그렇죠. 음. 배려하는 거 말고는 뭐 사실은 답이 없지. 음. 어, 서로가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음. 아니, 처음엔 이게 이용식 씨가 방송에서 딸을 뺏기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렇죠. 어, 어. 그래서, 어, 그건 그렇지. 어. 그리고 예, 이영식 씨 눈에 이제 이분이 좀 너무 끼를 막 남발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음. 어, 근데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진심을 아신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로를 좀더 이해하면서 하면 좀잘 되겠다.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